더 피부에 부드럽게 닿을 수 있게 수압까지 또저온물의양사이에서 오는 작은 어, 순면 패드구나할수 있겠지만 피부에 닿으면은 진짜 부드러운 매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엉덩이 부드러워서 이 모공 속에 피지랑 노폐물부터 막 들뜨고 녹은 각질까지 케어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수술하자마자 보여주기에 좀 부끄러운데? <웃음> 남편이니까 제일 부끄럽지. 근데 수술은 엄청 금방 끝난대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이무 바빠, 회사. 여러분, 저는 오늘 쌍꺼풀 수술을 하러 갑니다. <웃음> 지금 이 눈을 잘 기억해 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눈이에요. 지금이랑 라인은 똑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올리는 <웃음> 그런 느낌으로 <웃음> 수술을 해보려고요. 긴장돼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잤어. 선크림만 바르면 되겠지? 저 얼마 전에 어플 소개하는 영상에서 짐 보관? 옷 보관하는 어플 소개를 했었잖아요 새로운 어플을 발견을 했어요 이 어플은 마트즈라는 어플인데 이렇게 박스를 내놓으면 짐 보관을 해줍니다 우리 박스 많네 여덟 개나 있네? 가자 이케 대서 올게? 안돼아 <웃음> 이제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 <웃음> 이케 대서 올게? 근데 스스로 한번다 부어 네, 끝나고서도 막쭉 이러는 거 아니야? 끝나고서도 당연히 지금보다 좀 다르지, 똑같을 수는 없어. <웃음> 걱정돼. 걱정되고. 속상하다. 속상하다고 벌써? 아니 이뻐질라고 하는 건데 속상해지면 안 되지. 지금보다 더 이뻐질 수 있지. 여러분 저는 강남역으로 갑니다. 성형의 메카는 어디? 강남! 지금 너무 불만족스러워 응. <웃음> 이렇게 나를 안받아주다니주난에나잘 받아줬잖아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내 들이 다 받아 쳐줬잖아 <웃음> 자꾸만 해 마지막까지 다시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좋아, 딱 좋아요. 저기 뒤에요. 아, 어, 갈게요. 음, 안녕. 어.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웃음> 몇 층이지? 아직 <웃음> 완벽하게 인하우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개인의 몸고주름 때문에 약간 앞머리는 완벽한 인하우스 하려면 미트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미트밍 진행이 안 나기 때문에 인가 인하우스 사이 정도로 답답하지 않은 선에서 비자개로 다시 작 드릴 거고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매듭이 많은 삼구풀로 진행할 거예요. 응. 지금 끝났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 아치가 다 풀렸나 봐 어머 나는 멀티보스에 갔다 왔어 아파 어머 신랑이분들 신기하게 당일에 술밥을 제거해요 아 지금 정신없는 이 와중에도 영상을 찍는 나 너무 재근한 거 같아 원래 지금 실밥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넣었던 실이 있어가지고 그 실을 빼내기 위해서 실밥을 안타나 하나를 꼬인다고 해요. 아무튼 근데 그 실을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웃음> 아파. 눈에 다리끼는 것 같아. 그 <웃음> 저는 끝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웃음> 이게 내 눈이 빠진 건가? 어때요 여러분? 자잔 <웃음> 저 이제 집에 갑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아! 몰라이분들 너무 징그럽다고 놀리지 마세요 <웃음> 갔다와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나는 멀티버스에 갔다왔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와서 이제 약을 좀 먹고 잤습니다. 턴업패드로 그거 아드망 얼굴 좀 닦아줄게요. 아우! 아까 제가 수분크림을 바르고 갔는데 가니까 얼굴을 클렌징 폼으로 닦게 하고서는 무슨 소독약품약으로 얼굴을 막 빡빡빡 닦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조금 찝찝했거든요. 아프니까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갔다 와서도 기절했는데 아무튼 근데 때좀 멍이 좀 들었어요. 아프다. 아 여기가 좀 멍들었네. 이거 아이스 쿨러거든요? 오늘은 눈 주변에만 붓기를 빼라고 해가지고 눈 주변 쪽에 쿨링 빠지면서 붓기 좀 빼줄게요. 여러분 <웃음> 어때요? 그렇좀 괜찮은 것 같죠? 이게 지금 오늘 오전에 한 수술인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일단은 요거 드링킷! 유기농 호박즙!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맨날 구매해서 먹고 있는 건데 이영에게 건강미식 소화효소인데 사실 먹으면 속이 편해가지고 습관처럼 먹어주고 있어요 울트라 펌킨티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나는 상태가 완전 안 좋을 줄 알, 알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웃음> 생각보다 눈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 이거 일할 수 있겠다. <웃음> 그래서 오늘 지금 재택근무 하려고요. 놀면 뭐하나 일해야지. 지독하게 일해야지 어? <웃음> 약 받아온 것도 먹고 있거든요. 아까는 요약 먹었고 일주일에 세네 번씩도 바르래요. 그리고 원에서 이런 안대도 줘가지고 이것도 넣어가지고 눈 붓기 빼주는데 쓰려고요. 전에 <놀람> 를요 <놀람> <놀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무 맛있어. 음. 저 나름 쌍꺼풀 수술해서 <웃음> 아프다고 밥 음. 해줬어요. 집밥. 집밥 용선생 음. 음. 맛있지? 음. 굿. 근데 이걸로 보니까 똑같다. 응. 음. 옷이 나야. 그냥 눈뽑은 자기네 음. 느낌이. 올랑이분들 응? 응. 저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눈이 조금 더 부었죠? <웃음> <웃음> 출근하는데 갈비 구워서 보내주려고 <웃음> 신랑이 제가 아침 방송 하거나 새벽 방송하면 항상 과일이랑 아몬지 브리드랑 먹을 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집에서 지금까지 뭔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웃음> 항상 얻어만 먹어가지고 이거 어제 제가 석커플 수술을 하러 가기 전에 약간 좀추닥추닥 했거든요 <웃음> 수술 마지막까지 진짜 고민해봐라 진짜 괜찮은 거냐 이제 수술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무서웠나 봐요 어제 저도 긴장되니까 약간 제가 뾰로통해가지고 꿍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회복을 하고 있고 마취가 잘안 깨가지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또 감동인 거야 병원에 언제 또 전화까지 했어 그래서 또 약간 마음이 또 미안해가지고 <웃음> 난 진짜 웃기만 한다 자, <웃음> 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웃음> 금방 있죠? 보다 더 부었어. 더 부었어. 나중 응. 직원들과 맛있게 드세요. <웃음> 김치까지 싸줬어요. 오늘 가서 같이 먹으라고. <웃음> 이걸로 양 부족하실 것 같은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안녕. 드요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출근 잘해요. 안녕. 니가 제발 빨리 빠져라. 저 이제 오빠 출근시키고, <웃음> 저도 아침 먹으려고요. 저의 아침은 이 떡빗입니다. 아, 이게 아침 차려주는게 생각보다 엄청 힘드네요. 이제 붓기도 조금 뺄겸 식단 조절도 좀 해보려고요. 아. 약간 뿌은 거 같기도 하고 살도 찐거 같아가지고 이왕 수술한 거 이뻐졌으니까 살도 조금 빼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크 먹어서 조절해 보려고요. 이거 진짜 편한 게 여기까지라고 써 있는 곳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우유를 맞춰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엄청 맛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내가 먹어봤던 단백질 쉐이크 중에서 진짜 넘버원이에요.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얘가 제일 맛있어요. 너무 막 달고 너무 과하게 담백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적당한 맛 그리고 약간 오고오고 씹혀요. 너무 맛있죠? 제가 수술한 지딱 24시간 정도가 돼 가요. 요런 정도의 붓기고 사실 이틀 차라서 제일 많이 부었고 이제 아래쪽 보면 라인이 이렇게 있죠? 이쪽도 라인이 이렇게 오 생각보다 라인이 진하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런 붓기나 멍은 금방 빠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주셔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고, 이쪽이 오히려 좀덜 부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멍이 하나 살짝 들었어요. 어쩐지 이거 수술할 때 약간 당기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마취가 깨갈 때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이 조금 더 멍이 든것 같고, 라인 자체는 원래 제가 갖고 있었던 라인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라인은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4시간의 경과는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주도에 며칠 내려가가지고 저희 붓기 요양 좀 하다가 올라오려고요 그래서 지금 짐을 싸고 있어서 일단 가 오후쯤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조금 쉬다가 좀 오랜만에 휴식 좀 하고 그리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24시간 경과 브이로그는 끝났고 어떠셨나요? 괜찮나요? <웃음> 안녕. 끝. 여러분 <웃음> <웃음> 저는 오늘 이제 드디어 상승한지 일주일이 돼가지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오늘 굉장히 설레어서 <웃음> 떨리는 마음에 가보려고요. 도착을 했고 <웃음> 그 오는 길에 어떤 남자분이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엄청 다가하게 됐어요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원장님도 본다고 눈 떠보세요 감아보시고 눈 떠보세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쭉 지켜보시고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아네요 어. 앞에가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만 그렇거든요 혹시 그거는 당기는 느낌들이 어디든 날수 있어요 아. 근데 대부분은 사실 그걸 적응하는 거예요 저응을 아. 하게 되고 그리고 초기에는 붓기까지 같이 있으면은 실들이 쨍쨍한 힘을 갖고 있다가 붓기들이 빠지면 살짝 다 느슨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증상들도 좋아지게 될거요 네. 네.